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제가 어 필드를 처음 가시는 분들 머리를 올리러 어 나는 머리 올린다 하는 분들한테 좀 유익한 그런 영상을 가지고 와 봤는데요 저 또한 머리를 처음 올렸던 필드에 그렇게 처음 나갔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어 많이 당황도 했었고 어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어 꼴리니 여러분들 지금 막 골프를 시작하셔서 이제 막 필드를 나가시는 분들한테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필드에서 어, 라운딩을 즐기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머리를 처음 올리면 되게 당황스러운 일들이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필드에 나가서 라운드를 하다 보면 진짜 예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되게 많이 벌어지는데 우선은 제가 처음부터 약간 동선을 생각하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물론 집에서 다 골프백이랑 무스톤백에 필요한 물건들 다 아마 챙기셨을 거예요 어골프장 처음 가실 때 필요한 물건들 그런 영상도 제그 채널에 있으니까 그 영상도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요 일단 그렇게 가방을 챙기셨으면 어, 본인의 차마 아니면 뭐 카풀을 해서 가시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만약에 나는 내가 머리를 올리는데 난 혼자 간다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잘 집중을 해주세요 골프장이라는 곳은 주차장도 있고 당연히 있겠죠? 주차장도 있고 클럽하우스라는 곳이 있어요 맨 처음에 가시게 되면 내비에 주소를 찍고 클럽하우스라는 곳을 <웃음> 아마 가실 거예요 그러면 클럽하우스에 일단 도착을 하셔서 주차장에 주차를 먼저 하시지 마시고 클럽하우스에서 백을 먼저 내리셔야 돼요 그 이제 골프백도 내가 내리는 게 아니라 도착을 하면 트렁크만 열어주시면 운전석에 그대로 계시고 그 백을 내려주시는 보조 일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알아서 보스톤 백, 골프백, 뭐 신발까지 다 내려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운전하는 나는 이제 백을 내린 다음에 트렁크를 닫고 이제 주차장으로 가셔서 주차를 하시고 다시 클럽하우스로 돌아오셔서 보스톤 백이나 이제 내 신발을 챙겨서, 그리고 이제 인포, 그 안내 데스크로 가셔서 체크인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거를 솔직히, 어, 기존에 골프를 치시는 분들은 당연히 아는 거기 때문에 잘 알려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익숙한 거고 너무나 다 아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클럽 하우스에서 백을 내려야지 주차를 하고, 어? 백을 우리가 들고 가나? 우리는 당연히 아는 건데, 지금 막 시작을 하시고, 혹시나, 이제 기존의 레슨이나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친구들끼리 이렇게 시작을 하신 분들은 혹시나 모를 수도 있어서, 제가 이렇게 이것까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체크인을 하실 때, 어, 예약자명과 이제 골프장을 예약하셨을 때, 예약자 이름, 성함 그리고 이제 골프장 티오프 시간. 골프장을 우리가 이제 골프 치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시작하는 시간? 그러면 그 시간과 상황을 말씀을 하시면 이제 그 락커룸 그 번호를 줘요.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락커룸에 들어가셔서 뭐 옷도 환복을 하셔도 되고 뭐 입고 오신 분들은 준비할 거 준비물 챙기셔서 이제 바로 티하우스로 스타트하우스로 나가시면 되는데요. 어, 여기서 또 어, 좀한 가지 좀 염두를 해 두실 점은 이 골프장이라는 게, 이제 뭐 주차하고 뭐 뺏내리고 이런 거는 별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데, 생각보다 락커룸에서 뭐 선크림도 바르실 거고, 뭐 화장실도 가실 거고, 준비하는데 시간이 그래도 꽤 걸려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티업 시간이 뭐 10시 40분이다라고 하면 집에서 보통 내비를 이렇게 찍어보시잖아요. 그 이동 시간보다 조금 더좀 서두르셔서 이렇게 준비를 좀 여유있게 하셔서 가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 이것도 기존에 골프를 치시는 분들은 다 너무나 당연하게 아는 거기 때문에 어, 잘 알려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 라커룸에서 환복을 하고 준비를 다 하고 나갈 때는 차키를 꼭 챙겨 가셔야 돼요 왜냐면 이제 우리가 도착을 했을 때골프백을 내렸잖아요 그 골프백을 라운드 끝나고 나서 다시 제 차에 실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키를 꼭 나갈 때 소지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주차한 주차 구역을 꼭 외우는 거를 또 추천을 드려요 간혹 가다가 어, 내가 분명히 왔을 때는 새벽 티옥일 때는 차가 없어요 그래서 당연히 내차 밖에 없잖아요 안 그래도 막 설레고 막 빨리빨리 들어가고 싶은데 어, 막, 그래서 내차만 어, 여, 여다 됐네? 이러고 막 들어갔는데, 나오고 나서 보니까, 정신도 없고, 지치고, 내 차가 어디 있는지 몰라. <웃음>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골프장에 가면 보통 뭐, 영어로 뭐, A구역, 이렇게 써있는 경우도 있고, 숫자로 써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차한 구역을 꼭 사진을 찍어두던가, 뭐, 외우고 계시던가, 그리고 차량 키꼭 소지를 하고 나가셔야 된다는 거. 그 정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티 박스 그 스타트 하우스로 나가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요. 우선 내 백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야겠죠. 어, 코스를 보면 뭐 좌측에 뭐 카트가 또 여러 대 있을 거고 우측에 또 카트가 여러 대 있을 거고 되게 정신이 없을 거예요. 물론 같이 이제 가신 동반자분들이 경험이 있는 분들이라면. 잘 챙겨주시겠지만 혹시나 또네 분이 다또 머리를 같이 올리실 수도 있잖아요. 어, 이제 그러면 이제 자기의 골프 체를 찾아야 돼요. 어, 카트를 이렇게 쭉 보고 어, 내 체가 어디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그 카트로 가시면 되는데 보통 티업 시간보다 한 10분 최소 10분 20분 뭐이 정도 일찍 나가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또 너무 일찍 나가게 되면 카트가 아직 백이 안 나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한 10분, 15분 정도 일찍 나가셔서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를 또 추천을 드려요. 그러고 나서 이제 카트를 찾으셨으면 뭐 장갑도 찾고 뭐 티랑 뭐 골프공이랑 이것저것 준비할 게 많잖아요. 그런 준비물들을 미리미리 카트에 앉아서 다 챙겨 놓고 준비를 미리미리 하시는 거를 또 추천을 드립니다. 제 캐디분과 또 만나서 인사도 나누시고 골프는 또 중요한 게요. 매너 게임이잖아요? 그래서 같이 이제 오늘 18호를 라운드를 할 동반자분들과 그리고 캐디, 캐디 분과 함께 즐겁게 플레이를 할수 있도록 서로 지킬 건 지키고 이제 좀 매너 있게 그렇게 좀 행동을 하시는 거를 좀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나서 라운딩이 이제 딱 시작이 되면 아마 되게 바쁠 거예요. 누가? 캐디 언니가. <웃음> 혹은 캐디 이제 오빠분이. 엄청 바쁘실 텐데 왜냐? 네, 당연히 머리를 올리면 나는 공이 어디로 치는지도 모르겠고 정신이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캐디분은 오죽하겠어요? 이분이 그러니까 캐디분은 알아요. 좀 숙련이 된 분들은 아 이분이 머리를 올리러 오셨구나. 아 이분은 볼을 잘 치시는구나. 이거를 어느 정도는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또 그렇다고 이제. 내가 공 치러 갔는데 내가 뭐 캐디언니를 막 걱정을 하고 뭐 이럴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단지 그냥 매너만 지키고 내 공에만 집중을 해서 플레이를 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보통 가시기 전에 약간 골프 예절이라던가 기본적인 거 약간 그린에서의 예절 그리고 골프장에서의 기본적인 예절 이런 것쯤은 조금은 알고 가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제 치다 보면 공이 또 생각보다 안 맞을 때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다 보면 멘탈이 막 나을 수도 있고 근데 그런다고 해서 너무 이렇게 축 처져 있거나 그러지 말고 그냥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더 힘도 더 빼고 더 마음을 비우고 치는 것도 저는 이제 잘안 되시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이제 생각을 좀 마인드 컨트롤좀 하면서 그렇게 이제 플레이를 하라고 저는 이제 좀 권유를 드리고 싶고요 저도 물론 안 됐어요 <웃음> 어, 그렇게 뭐 우여곡절 끝에 어쨌든 플레이가 끝나면 전반전이 끝나면 잠깐 쉬는 시간이 또 주어지는데요 그때는 이제 그늘집 이라곳에서 간단하게 뭐 식음료 같은 거 드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만약에 골프 시작 전에 커피를 시켰다 커피를 마셨다 그러면 그 커피 리필도 가능합니다 그 리필은 골프장마다 좀 다르긴 한데 공짜로 해주는데도 있고 뭐 천원, 000원, 이천원씩 받는 골프장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거는 알고 이렇게 리필을 하는 걸로 어뭐 플레이야 뭐 제가 뭐 딱히 말씀드릴 건 없고요 그린에서의 예절 같은 거 예를 들면 간단하게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그린에서 뛰지 않기 그린에서 큰 소리로 막 암이 퍼팅하고 있는데 떠들지 않기 그리고 신발을 끄는 분들이 있어요. 신발을 예를 들어서 막 당연히 뛰는 건안 되는데 이렇게 슬리퍼 끌듯이 이렇게 신발을 좀 끄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행동 되게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발 끄는 행동 그린에서 절대 안 된다는 거. 공이 만약에 내 공이 잃어버렸다고 그 공을 찾으려고 너무 오랜 시간을 또막 허비하고 하면 캐디 분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골프장도 홀 아웃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룰 같은 거는 좀어 같이 이제 플레이를 하시는 골퍼분들이 좀 같이 지켜 주셔야지 원활하게 이렇게 플레이가 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쯤은 이제 좀 알고 가셔야지 이제 조금 음 나도 기분 안 나쁘고 이제 골프장에서 이제 일을 하시는 분들도 어 좀수월하게 일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플레이가 다 끝나면 굉장히 아마 지치실 거예요. 아마 엄청 지치시고 엄청 걷고 되게 뛰기도 하고 되게 많이 힘드실 건데 샤워를 하고 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샤워를 안 하고 가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저는 가기 전에 보스턴 백에 꼭 이거를 챙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 검색창에 샤워 가운, 골프 가운 이렇게만 치셔도 왜 우리 샤워 타월처럼 가운 같은 게 나와요 그런 거 하나를 이제 준비를 해서 가시면 음, 샤워하러 들어가실 때 그냥 이렇게 소금만 입고 들어가시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좀 나는 좀 민망, 민망하고 좀 그렇다. 그런 분들은 이제 가운을 따로 이렇게 별도로 챙겨 오셔서 굳이 뭐 골프 가운이 아니어도 되니까, 나는 뭐 집에 있는 다른 뭐 가운이 있다. 그런 분들은 집에 있는 개인 뭐 가운을 챙겨 오셔도 되고, 어쨌든 뭐 그런 가운 하나 정도는 챙겨 오셔서 이렇게 좀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챙겨오시는 를또 추천을 드립니다 어 그리고 저는 또 이것도 있어요 필드를 처음 나가셔서 설레이고 막 그런 기분도 물론 이해는 하지만 저는 무조건 밥을 드시고 가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체력 소모가 안 그래도 되게 많은 운동인데 아무래도 머리를 올리시는 분들은 100에 98명 정도가 많이 걸으실 거예요. 많이 걷고 뛰고. 그렇기 때문에 남들보다 두세 배는 더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밥을 가시기 전에 든든히 내가 클럽하우스에 가서 식사를 할게 아니면 좀 든든히 챙겨 드시는 거를, 드시고 가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려요. 꼭, 이건 꼭이에요. 어, 캐디피는 당연히 어, 그린피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라운딩이 끝나고 이제 후불로 계산을 하시는 건, 하는 건다 알고 계시죠? 물론 선불로 계산을 하는 것도 있어요. 야간 라운드 같은 경우, 야간에 치는, 치고 나면 이제 직원들이 퇴근을 하니까 선불로 받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은 거의 후불로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먹은 거랑 다 카트비랑 다 포함을 해서 이렇게 m분의 1 해가지고 계산을 하는데, k d p 는 캐디분한테 직접 드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금을 또 필수로 가져가셔야 된다는 거 근데 저는 이제 다른 유튜버분들이 말씀해주시지 않는 거를 좀 말씀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냥 우리가 쉽게 좀 놓칠 수 있는 것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들 그러니까 정말 내가 골프를 아예 모르면 내가 진짜 처음 치면 아 이런 거는 이건 진짜 모를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들을 저는 오늘 찝어드린 거거든요 도움이 좀 되셨으면 이 영상을 클릭을 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8월을 카트를 없이 카트 없이 백을 메고 골프백을 제가 직접 메고 걸어본 적이 있거든요 등산 코스였는데 군부대 골프장이었는데 거기를 다 걸으니까 직접 백도 메고, 걷고, 어, 그러니까, 한, 4만 보? 3만 보좀 넘게, 그니까, 한 4만 보 가까이 어쨌든 걷더라고요. 그리고 칼로리가 한, 2,400 칼로리 좀 넘게 소모가 됐었어요. 제가 영상에 예전에 올렸었는데, 군부대라서 이제 총기가 나오는 바람에 약간, 그래서 영상이 내려갔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머리를 당장 이제 올리시는 분들이잖아요. 내일 올리실 수도 있고 모레 올리실 수도 있고 음, 여러분들의 미래입니다. 3만 보 어, 2,400 칼로리 다이어트를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와. 마 저는 그럼 더 재미나고 더 좋은 컨텐츠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즐거운 라운드 하고 오세요 안녕